이난만한계선 넘으면 보급력이 다 있을 거야 그 보급력이의 고도 적표를알려드으니 그것을 가져어서 인물을 선공적으로 완성하러 분명 3파이 빨불꽃을도와어거울서 <놀람> 사과 짧지만. 그거 뭐예요? 무슨 일입니까? 공간나 새끼 남자사이너스 산타가 모카리초 중요하다고 제라이 조선 민주주의 불민 꼬루고 만들래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북 간의 화목하고 평화적인 교류의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몇년 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야인 크리스마스 이브죠.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도 성탄절 문화가 전달되어 이전에 비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내 선물 알죠? 여자친구 내가 15년 동안이나 목소리였어 복귀 여자친구 내놓으세요 내가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짓이냐이리이마스게임이나 이거, 이게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없길래... 내가 다 잡아서... 깨껴... 자, 다시 뭐야? 산다. 고이왜 감해? 이거 더운놈 아니야... 감히 내게 도둑놈이 나니... 선물로 여자친구를 믿는 못솔나다즈리가 많이 많군 그래... 그런 자네에게 어리는 선물이 있지 어... 허 어... 어... 어... 어... 어... 허 어... 아세기에 목을 담아 부엌으로 넘어오라 알겠습니다 내 나이 서른 마흔다섯 살 남자는 스물다섯 살까지 공정이면 마법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죽은 난 대마법사의 반열에 올라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왜? 선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선물로 동심을 지킨 민족 산타의 민족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심심할 수가 나에게 맞는 격수는 지저스 뿐인가? 또 새빨간거이 뭐 피가 묻었는뒤도 모르게 꼬만기야 우리 새빨간건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거이야? 갓나서 기즘을 피하다니 인력자인 모양이구만 이거 뭐한 놈이야? 도둑놈 도둑놈이다! <목소리> 심했구만, 이놈은 섬투디 예수 곁으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저러 왔네. 무슨 일이야? 응, 남조선에는 성탄절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거이 자본주의에 썩어빠진 문화니 신경 쓰지 말라. 근데 기카고 오기에 짱타라 나바이가 남주선놈들한테 성탄절만 내면은 선물을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아우야, 뭘정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주선놈들은 생크한 얼굴도 모르는 아바이한테 선물을 받는데 우리는 왜 수영님한테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받는 게 없습니까? 엄만 아, 더그단 소리에 찌그렸던 가족이라도 분명히 이름을 찾아 나갔어. 내내 그래, 남조선으로 가서 부산 차를 죽일 거야. 그걸 정말 힘들까?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 이나사 먹으라. 흥이... 아래쪽에 전혀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일이요 어... 하필이면 정말이 영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 지나가버렸구만 기래 음, 이건 못쓰게 됐구만 선생은 이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성불부자가 됐다 이 말인가 내가 고자가 됐다고 왜? 반동놈의 새끼 이봐 이미 이렇게 된거 당신의 죽은 목숨이야 날 원망하지 마라 왜 네,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그렇게는 안되지 산타코 진짜 산타코 하면서 느낀게 한가지 있네 인간은 산타를 믿다가 산타를 믿지 않다가 산타가 되는 존재야 산에도 돌아가는 산타가 되시게 그도 산타는 자본주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만든 정작 인물 아니네? 이팔 치우라! 내가 진정 원하던 건내아우의 선물을 사주는 거였어 그런데 의미 없진 거야 그래서 남조선에선 공짜로 선물을 사준다는 산타를 바로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남으러 온 것을 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싸우고 다 튀는 게 아니었어요. 동생에게 가시게... 아, 알겠어 그럼 우리 소원이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시오. 그것이 자네의 크리스마스 소원이라면 들어줘야겠지. 잘 가시게! 혹 어린애는 애라는 건가? 이 나에게 맞는 적수는 예수뿐인가? 선물로 <놀람> 지치산탈! 폭약권 폭약권 산타님 쓰신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성탄절을 기나 펴라 겨울하늘 주름잡아 산타님 가신다 예수님 쓰시던 호격권 오늘은 산타님 쓰신다 예수의 장법 신묘한 장법 산타님 쓰신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성탄절을 질락펴라 썰메타고 오르신다 대전한고지우에 예수님 쓰시던 복역권 오늘은 산타님 쓰신다 예수의 전법 신묘한 전법 산타님 쓰신다 즉각 전용한다 생능적 몸통 박진기 허허허 <목소리> <목소리> 메리 크리스탈 인사 커플 비켜선다 선물도 빗다른다 산타님의 지략으로벗솔들 불린다 예수님 쓰시던 호격과 오늘은 산타님 쓰신다예 e t to 신 h 한탑법 산타님 쓰신다고약권고약권 산타님 쓰신다, 복약권. 복약권. 산타님 쓰신다. 가라가는 나우야. 크리스마스 선물로다가 내려 돌아왔지. 뭔 소리입니까. 내려 손신한 켤레 달라 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 간다 새끼.